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고음에서의 벨팅 즉 고음에서 힘있게 지르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행을꼭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투행 이외에도 후두의 위치, 혀와 턱 인두강의 공간, 입술의 모양 등등 신경 써야 할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차근차근 어떤 과정을 거쳐 연습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노래하는 장르의 특성상 벨팅과 투행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연습방법은 모두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성구 전환을 더욱 매끄럽게 만들어준다든지 믹스 보이스를 더욱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말이죠. 심지어 노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주 목이 쉬는 사람이나 성대결절이 있는 사람에게 발성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좀더 매력적이고 자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성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무조건 필수이고요 벨팅과 투행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이 영상을 꼭 먼저 보고 와주세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벨팅이란 흉성처럼 단단하고 힘있는 소리로 고음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고음에서의 벨팅은 바로 이런 소리를 말하는 거죠. 아 소리를 지르는 듯한 옐한 사운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샤우트 샤우팅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벨트 belt, 벨팅 belting, 혹은 벨티한 사운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벨팅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저 보컬 살롱 베코가 생각하는 건강한 벨팅 이란 남자는 최소 3옥타브 솔 까지 여자는 최소 4옥타브 도까지 글라이딩으로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턱이나 목 주변에 근육을 쥐어 짜듯이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목이 아파서도 안되고 목이 쉴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균일한 호흡과 성대 접촉의 밸런스도 당연히 좋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성도 즉 성대에서 입술까지의 공간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조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넓은 공명강을 가질수록 낮은 주파수를 공명시키기 때문에 저음을 내기에 유리해지고 좁은 공명강을 가질수록 높은 주파수를 공명시키기 때문에 고음을 내기가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넓은 모음 계열인 우오어보다 좁은 모음 계열인 아에이가 훨씬 고음을 내기에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균일한 호흡압과 성대 접촉을 유지한 상태에서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성도를 좁아지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고음 벨팅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후두를 높여주고 성도를 좁게 만들어주는 데에 유리한 아 모음을 이용해서 투행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투행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수행은 성대 위에 상후두관을 좁혀주는 테크닉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링 혹은 스퀠로 라고도 부르며 오... 이렇게 소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사운드 즉 높은 주파수가 공명된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우두관을 좁혀주어서 성문상압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리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졌기 때문에 성대 접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훨씬 적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좀더 적은 노력으로 효율적이게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투행을 연습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인두강입니다 인두강은 여기 목 뒤쪽 공간을 말하는데요 이 인두강이 열려 있는 상태를 우리는 흔히 목열기라고 부릅니다 오늘 고음 벨팅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음값을 대충 흐리지 않고 최대한 정확하게 가져가 주는 것입니다 아아아아 아, 아, 아. 이렇게 발음해도 충분히 아로 들리긴 하지만 아아아 아, 아. 이렇게 최대한 크고 정확한 모음 값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음부터 고음까지 글라이딩으로 이어지는 동안 아라는 모음이 좁아지거나 변하지 않게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때 턱은 자연스럽게 내려와 있는 상태여야 하고 입모양은 이렇게 옆으로 벌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입을 상하좌우로 아주 크게 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행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입을 옆으로 벌려주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초보자분들의 경우 입을 좌우로 벌려주는 게 투행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턱을 담은 상태에서 입을 좌우로 벌려주면 절대 안 되고 꼭 턱이 자연스럽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입을 좌우로 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혀와 후두 위치입니다 후두의 위치는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올라가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혀의 무빙입니다 후두의 상승과 함께 후설근도 같이 입천장에 가까워져야 세컨 포먼트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툭 튀어나온 갑상용골를 통해 후두의 위치를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후두의 위치를 낮게 할수록 후설근, 즉 혀의 뿌리 쪽은 아래로 낮게 깔리게 되고 후두의 위치를 높게 할수록 후설근은 입천장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후두의 위치가 오르락내리락 할때 혀도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혀의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건 턱과 혀의 감각을 묶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턱을 내려 주었을 때안녕하요 오카 <목소리> 코입 이런 식으로 혀까지 같이 고정시키는 거죠. 사실 턱과 혀는 아예아예아예 이렇게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턱을 내려주며 혀가 목구멍을 막지 않게끔 목을 열어주면서 호흡을 마셔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때 처음부터 아 모음을 만들면서 호흡을 마셔주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발음이 불확실하고 좁은 모음 값이 아닌 최대한 넓고 정확한 아 발음으로 입을 상하 좌우로 크게 벌려주며 최대한 얇고 귀여운 목소리로 저음부터 고음까지 글라이딩으로 끊기지 않게 연결해줍니다. 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음이 올라가는 도중 성도의 모양이 바뀌게 되면 안됩니다. 성도 중에서 인두강, 즉 모음값이 변하게 되면 처음에 가져간 성대 접촉이 유지되지 못하고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아... 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입모양을 포함한 성도 전체의 모양과 정확한 모음값에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높은 후드 위치 플러스 아주 가벼운 성대 접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숨소리가 섞여 있는 브리디안 소리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하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때 소리가 깨끗하게 나오지 않고 크랙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 많으실 거예요. 크랙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성과 고음을 담당하는 두성이 개발되어 있지 않거나 평소 흉성의 비율이 높은 소리만 주로 사용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성대 접촉으로 호흡이 균일하게 흐르는 이 소리를 크랙이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연습해 주어야 합니다. 성대 점막의 점성과 탄성이 회복되게끔 말이죠. 당연히 음이 올라가는 도중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가벼운 성대 접촉을 충분히 연습하셨다면 숨소리가 섞인 하로 시작해서 숨소리가 사라진 정확한 아 발음으로 연결해줍니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즉 소리의 시작인 어택을 부드럽게 해주어서 자연스럽게 얇은 성대 접촉을 만들어 주는 거죠 하... 하... 어세요 성대가 아주 가볍게 다쳐서 숨소리가 섞인 소리와는 달리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진성으로 들리죠? 3옥타브 이상을 내고 있는데도 전혀 힘들어 보이지가 않아요. 확실히 소리의 효율이 좋아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행의 위력이에요. 이렇게 적당한 성대접촉과 균일한 호흡 그리고 트행과 높은 후드 위치의 조합으로, 즉 가장 적은 노력으로 고음을 효율적으로 낼수 있게 되고 나면 이제 흉성 혹은 흉성에 가까운 믹스 보이스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평소 말하는 소리에 가까운 아아이 소리로 말이죠. 전혀 긴장할 필요 없이 위에서 지켜주었던 것들만 그대로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하 식으로 말이죠 어떠세요 두 성에 비해 성대 접촉 면적이 더 넓은 흉성을 사용했는데도 전혀 힘들어 보이거나 불편해 보이지 않죠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낮은 후두 위치에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후두와 후설근이 위로 올라가 주어야 한다는 거죠. 가장 처음 연습해 보았던 숨소리가 섞여 있는 브리디안 소리로 시작해 볼 수도 있고 헤드 혹은 헤드 믹스로 시작해 볼 수도 있고 아! 헤드 혹은 수도 있고, 아 체스트 혹은 체스트 믹스로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외에 아 말고 다른 발음으로 연습해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상호두관을 조이는 근육부터 턱과 혀, 인두강 등등 다양한 근육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힘있는 벨팅은커녕 투행조차 힘드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갓난아기나 만화 캐릭터처럼 얇고 밝은 소리를 잘 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반지인두 조임근, 교근, 후두내부근 등등 다양한 근육들이 아프실 겁니다. 마치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처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아픈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미 조건이 충분하신 분들은 10분 안에 벨팅에 성공하실 수도 있지만 조건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주일에서 길게는 두세 달 정도 연습해 주어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론을 확실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리가 변하는 것을 들어가면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 모음을 이용한 연습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발음과 아이디어로 벨팅과 트웵을 연습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효과가 있을만한 연습 방법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모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니까 전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소중한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건강한 목소리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좋아요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도 빨리 떡상하고 싶습니다 저 보컬 살롱 백코호는 신도림에 위치한 j 이 실용막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